제가 아직도 여전히 잘 쓰고 있는 이더레바이 블랑두 그린 플라보노이드 2.5패드 이게 정말 촉촉하니 쓰기 편하고 그냥 손이 자주 가는 애라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이는 것처럼 제 피부가 또 난장판이 됐거든요. 이유는 제가 올렸던 지난 브이로그를 보면 여실이 나오기 때문에 긴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특히 턱 쪽에 막큰 곳들이 막 많이 올라왔는데 아, 이제 피부 관리를 다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페이보릿 영상에서 나왔던 라운드랩 약콩 영양토로 그냥 손에 이렇게 덜어준 다음에 레이어드 한다는 느낌으로 찹찹찹 해줍니다. 그러니까 새집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날씨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진짜 코가 꽉 막혀가지고 일어나는데아 힘들어. 그때 이후로도 계속 잘 쓰고 있어서 꽤나 많이 쓴 상태입니다. 다음은 요거. 건 스킨푸드의 워터 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이건 모니모니도 약간 향이 되게 힐링되는 향이야. 그래서 바를 때마다 되게 스킨케어 할때 기분 좋아지는 그런 향인데 이게 살짝의 점성도 있고 되게 촉촉하고 확실히 조금 진정이 되는 건조한 계절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세럼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남자친구, 남, 네,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스킨케어를 같이 쓰니까 진짜 빨리빨리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스킨케어를 하나 뜯으면 진짜 뭔가 죄책감에 중간에 못 버리고 끝까지 앵간하면다 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딩 제품들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그에 비해 제가 소비를 해내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조금 고민이었는데 이제 두 배로 줄어들으니까 아 너무 좋더라고요. 요것도 처음 보여드리는 제품인데 파넬의 시카 마노 크림이라고 제가 요즘에 하도 이렇게 뒤집어짐이 심하니까 시카 라인으로 좀 진정하고 요런 여드름도 잠재우는 아 라인을 써야겠다 싶어서 골랐거든요. 근데 진정 효과 말고도 약간 제형 자체가 꾸덕한 느낌이 있어요. 파워 건성에게는 지금 딱 요게 제격인 것 같아. 요 이렇게 피부를 촉촉하게 좀 준비를 해두고요. 이거는 바이에콤의 퓨어 카밍 시카 쿠션 21호. 제가 워낙에도 시카 라인을 좋아하는데 쿠션에도 뭔가 진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카 라인이 있어서 한번 써보기 시작했는데 모공 매꿈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실 커버력이 조금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커버력 부분에서도 되게 만족스러워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번 레이어를 깔았는데도 꽤나 많이 커버가 되죠. 그래서 저희 새집이 너무 좋은 게 제가 원래도 뭐 촬영에 좀 적합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꾸며놓던 게 많긴 하지만 타일도 지금 베이지, 환한 베이지고 모든 벽과 천장이다 흰색 벽지기 이 때문에 촬영을 할때그빛깔 빛깔?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노랗하거나붉다거나하지않고 너무 이 화이트에 딱 그 정석 느낌이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찍는 영상 되게 오랜만 아닌가요? 그쵸? 응. 지금 이 집에 제가 들어온 지딱 일주일하고도 이틀 됐거든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 <웃음> 컨실러 필수. <웃음> 요즘은 제 필수야. 아, 지난주에 왜 그렇게 달렸는지 이걸로 눈 밑에 약간 칙칙한 이런 부분 가려주고요. 이렇게 좀큰 잡티들은 발라두고 살짝만 냅둘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룸투어 영상을 기다려주시고 저도 너무너무 찍고 싶은데 이게 집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한 30분 전에 새 오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오븐에 맞춰서 이렇게 장을 짜준 게있데그 자재가 뭐가 부족해서 다시 또 뭔가 이렇게 보수를 해야 돼요. 정말 끝이 없어. 그래서 액자도 이제 좀 걸고 그러면은 정말 완성. 최최최최최 최, 최, 최, 종 그때 딱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드름 안 가려서. 조금 더 냅둬야겠다. 다음에 브로우는 3CE의 브로우를 사용을 할게요. 지금 들어온 지 9일째 됐다고 말을 했는데 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진짜 거의 나가 있거나 아니면 손님 맞거나 아니면 뭐제 생일이라서 뭐 본가가 있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았어서 제대로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은 사실 아직 안 들고요. 너무 그냥 막 펜션 놀러 온 느낌? 그냥 나 혼자 어디 모르는 외딴 곳에 놀러온 느낌이라가지고 아직 뭔가 제대로 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집은 진짜 왜 이렇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고 살림은 아주 더 끝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저희 엄마가 대단, 대단했구나를 다시 한번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꼭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각 잡고 혼자 자취를 하시는 분들도 포함. 모든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다. 아니 저도 분명히 대학생 때 3년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낌은 너무 달라. 우선 그때는 훨씬 평수도 작았고, 뭔가 학생이다 보니까 살림살이 막 본격적으로 한 느낌보다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하면서 살았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분담을 꽤 이렇게 잘해서 하고 있는데도 끝이 안 나. 손님은 이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 아무튼 요즘 저는 그래요. 눈썹은 그냥 제 모양대로 따라서 그려줬고요. 제가 좋아하는 삐아의쿨박스 이걸로 먼저 쉐이딩을 해줄게요. 이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살 하나도 안 빠졌는데 뭔가 이게 볼살이 계속 빠지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냥 제 눈에 광대가 자꾸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 광대 위주로 쓸어줄 거예요. 자, 사실 지금까지 말한대로 계속 뭔가 집에서 손님 맞으라거나 밖에서 약속이 있어서 막상 이 주변에 뭐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러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뭐 병원에 가봤다거나 은행 이런 데를 가야지 뭔가 더내 동네, 내, 내가 사는 곳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 그런 걸 아직 안 해서 그런 건지 진짜 그냥 잠깐 어디 놀러 온것 같아. 다음에 제가 오늘 챙겨온 거는 조금 가을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거 웨이크메이크의 무드 스타일러 먼저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을게요. 사실 제가 오늘 어디 나가는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끝나고 도 영상 촬영을 딴 거를 또 해야 돼서 나가기 위한 겟레디가 아닌 일을 하기 위한 겟레디인 걸로 오늘은 살짝 웜톤을 착착 뿌려줄 건데 너무 깊지 않게. 조금 더 짙은 이 초콜릿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뒤쪽 위로 살짝 블렌딩을 시켜서 넓게. 제가 ENFP 중에 P도 진짜 극강의 P 성격을 띄고 있는 MFP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인생에 계획이라는 건잘 없는? J의 성향이 거의 한십몇 프로 대 80, 막 7, 8%? 이렇게 될 정도로 피가 진짜 진짜 강했어요. 그래서 전 스스로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저와 남자친구 둘이서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돌보고 뭐 밥도 해먹고 그래야 하는데 어 내가 과연 그런 것들잘 해낼 수 있을까? 에 대한 사실 걱정이 조금, 조금 컸었어요. 근데 이게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들여서 꾸며두고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이것도 망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진짜 열심히 가꾸고 쓸고 닦고 하고 있어요. 이러다 진짜 제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아니겠지만. 제일 어두운 컬러로 약간 두껍게 메워줄게요. 여기를 약간 도톰하게 외워주면 가을에는 이게 되게 뭔가 음영감 깊어 보이고 더 분위기 있어 보여서 꼭 해주는 스텝 중 하나예요. 여기 눈앞꼬리도 많이 터서 조금 음영지게 한번 연출해볼게요. 지금 약간 눈이 텁텁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 말린 장미빛 이건 아마 블러셔로 나온 것 같아요. 이거랑 아까 발랐던 베이스 컬러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눈 밑에 도톰하게 깔아줄게요. 이거 바비브라운의 펄 섀도우거든요. 이게 진짜 진짜 영롱한데 애교살보다 눈두덩이 올렸을 때 가을에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고 눈 위로 좀 넓게 퍼뜨려줘요. 이게 막펄 입자가 육안으로 크게 크게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엄청 쉬머링한 그런 느낌이라서 가장 돌출된 눈두덩이 위에 이렇게 발라주면 은 되게 고급진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어요. 컬러 자체도 약간 말린 장미와 브라운 사이라서 이렇게 가을에 연출해주기 너무 예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에이프리스킨의 밀키라떼라는 컬러가 이렇게 아주 연한 아이펜슬을 사용해서 눈 화장을 해줄게요. 이건 그래서 오늘 두껍게 그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이라이너의 용도인 막눈 길이를 확장해주고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느낌보다는 약간 한번더 음영감을 주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컬러라서 대신 아이섀도우 바른 것처럼 조금 두껍게 그다음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오늘 마스카라도 브라운 컬러로 그냥 온통 다브라운을 끼얹을 거야. 근데 확실히 새로운 곳에 오니까 뭔가 생각의 전환도 많이 되고 내가 좀더 새로운 거를 도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뭐 실제로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간 유튜브로 비교하자면 옛날에는 딱히 관심 없던 별로 찍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콘텐츠도 막 찍어지고 싶고 제가 약간 무언가를 대하는 태도들? 또 되게 어 조금 결이 바뀐 것 같아요. 매번 다른 컨텐츠를 생산해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변화인 것 같은데 특히나 저는 지금 지역도 제가 살던 곳은 경기도 쪽이었는데 지금 서울로 완전 들어왔거든요. 서울에 약간 거의 중심 쪽으로 이건 지베르니 밀착 센시티브 마스카라 블랙 브라운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엄청 브러시가 얇거든요. 그래서 언더 속눈썹에 바를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완전 막 인싸, 막박순이 정도는 또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 집순이도 아닌 딱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어딘가에 나가고 싶은? <웃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성향과 굉장히 잘 맞아서 이 지역 자체는 아주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로렇게 아이메이크업은 다 완성을 했고요. 역시 저는 마스카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블러셔는 이렇게 톤이 많이 다운된 피치 브라운 요건 스톤브릭의 블러쉬 파스텔 드라이 피그라는 컬러입니다. 오늘은 약간 가로로 발라주고 싶어. 광대까지 감싸면서 오 컬러가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처음 써보는데 컬러가 너무 예쁜데? 이게 발색이 되게 은은하고 컬러 자체도 약간 나 블러셔 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앵간한 다른 메이크업들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오 블러셔 너무 마음에 들어. 립은 살짝 컬러 눌러주고요. 이거 3 c 의 언더프레셔라는 약간 단풍잎 컬러? 안쪽에서부터 살짝씩 레이어를 해볼게요. 입술 라인은 그냥 살짝 톡톡톡톡 두드려주기만 하고 그리고 이게 엄청 촉촉하고 되게 미끄러지듯이 발려서 좀 입술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 제형이에요. 그럼 저는 어, 머리랑 옷을 마무리하고 돌아올게요. 짠! 이렇게 돌아왔어요. 사실 아까 말했듯이 오늘은 나가는 영상이 아니라 조금 이따 요 복장 그대로 짧게 영상을 하나 더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다음번에 진짜 로 밖에 나가는 날에 어, 가방, 뭐 신발, 외투까지 다 해서 다시 착장을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가을 느낌 나는 아주 연한 베이지 톤의 목폴라를 진짜 얇아요. 이게 그 코스 제품인데 여기 게 너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깔별로 쟁였거든요. 그리고 어, 귀에도 약간 골드 톤의 이어링을 착용을 했어요. 머리는 그냥 뒤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넘기고 옆에 잔머리들만 이렇게 고데기를 다시 한번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집에서 첫 메이크업이 들어간 영상이었기 때문에 뭐 카메라 구도나 이렇게 뭐 빛, 그리고 색감 이런 거를 보려고 찍은 세미. 겟레디 정도의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제가 풀착장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좀더 좋은 구도를 연구해 올 테니까요. 다음 겟레디도 잘 지켜봐주세요. 오늘 영상도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